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다양한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싶습니다. 실제 뭐 뉴스 영상을 보신 분들 예전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유튜브로 사실 투기 세력을 만들어서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뭐제 영상을 못 믿는 분들은 예전 영상부터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년 뒤에 3년 뒤에 뭐 쭉쭉 하러 간다. 뭐 개코나 그때 되면 남아 있는 아파트들은 의 쓸모없는 아파트 들이나 뭐 신축 아파트들도 찌그러기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들은 벌써 앞에 이 분양 프로젝트 사업을 했던 하리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을 구입해 놓고 다시 한번 되팔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 같아요 뭐제 말이 신뢰가 가든 안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만은열기할 드리고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얄팍한 수는 한한 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토대로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신뢰가 안 간다면 2년 3년 기다렸다가 찌꺼기 남아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정말 다양하게 미분양에 경계된 아파트 문의를 받기도 받고요. 마찬가지 제 방송은 일반적인 아파트 구입을 하려는 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시행사 관계자들도 보고 계시고 부동산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초반부터 방송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삶의 덕이다 그리고 지인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저도 사실 부동산을 예전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인들 관계가 유대 관계도 좋고 많은 정보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미분양 사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뭐 뉴스를 봐도 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그렇게 딱딱 정해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예전과 지금은 차이가 많고요. 예전에 3만 가구 대구에서 물량이라면 지금 대구에서 10만 가구의 물량인데 자 제가 거꾸로 역으로 뭐 시행사 시공사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먼저 빨리 손을 트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주도한대 담보대출 마찬가지 금리가 6% 를넘었고요 물론 어느 시점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공사비용 원자재 가격 자체가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시행사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을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비행사 시공사와의 갈등도 생기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주변에 물어봤지만 아파트가 예전처럼 보상을 많이 해주고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마진이 많지 가 않아서 적어도 미분양이 나온다면 은 미분양의 할인은 뭐 20%, 25%, 예전처럼 뭐 30%, 35%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거나 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에 실질적으로 땅 가격도 저렴했고 물론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도 저렴했지만 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지금에 갖다 대면 은 월등하게 저렴한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고 주변 전화와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 미분양이 뭐 생겨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에 대해서도 지금 미분양 얘기가 나오지만 이 시점에서 뭐 언제 미분양으로 공동구매를 하느냐 할인 판매를 하느냐 프 로젝트 자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입주 물량의 악성 미분양에 시작되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때 분양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 프로 모션을 적용을 하느냐 공동 구매를 적용을 하느냐 그런 시점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다 눈치를 보고 어느 시점에 누가 스타트를 끊느냐 미분야 악성 미분양이 이전에 사실 분양을 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 이라든지 금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빨리 소진을 시키고 그냥 손을 털려고 하는 이 행사와 시공사도 많다는 거 그리고 뭐 저도 통화를 하고 마찬가지, 제 방송 자체를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어떤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분들도 일부 좀 계시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화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보지만은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행사, 시공사, 아니면 부동산은 마찬가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눈치 보고만 있는 건데 곧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2월달, 뭐 2년 뒤에, 3년 뒤에 당연히, 어, 분양되는 공급이 그만큼 많은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공동구매를 하겠다. 아니면은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할인을 해주겠다. 그런 시행사, 시공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다 눈치 보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여기 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북이나 지금 대구를 비교하면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경북 쪽에서는 포항도 마찬가지 나왔지만 결국은 지금 시청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북은 아예 이런 공동주택 현황, 미분양 현황 보고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의무상이 아니죠. 의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지금 엄청나게 미분양이 나와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전화가 오셔갖고 아,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피부로못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현실적으로 못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급매물이 나왔으면 급매물 자체에서 기존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손님하고 거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리고 바로 소진을 시키는 사례들도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하고 뭐 예전부터 쭉이 방송을 보는 분들 계시고 일반 회원방에 들어가서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상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제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부분도 안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모션 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뭐 해서 그게 정말 살 분들 어떤 분들은 몇 프로나 d c 를 해주는지 몇 프로나 할인을 해주는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재미 삼아 보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집한채 저렴하게 구입해보자 해서 정말 구입하는 분들 중에서도 청수와 동네를 또 따지는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쪽에 일을 하셨던 부동산 입장에서는 내가 살 손님이 이렇게 좀 있는데 뭐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없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전화를 받고 도시재생사업 자체에 진행하는 분들도 또 이쪽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제가 옥석을 가려야 되지. 어영부영, 뭐, 거기서 진짜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시행사 쪽에서는 뭐 소문이 나면 안 된다. 마찬가지 뭐 여기 유튜브를 보고 실소유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저렴하게 사야 된다. 이런 상황과 뭐 매스컴에 나오는 뭐 2년 뒤에, 3년 뒤에 기다려야 된다. 뉴스는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뉴스도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은 동향을 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볼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이런 자체 기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읽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뭐 자료들 엄청나게 많죠. 2020년 자료가 예전에 뭐 도시계획 자료가 있었다면 지금 2030년 도시계획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어 도시재생 사업에 진행되는 대구의 자료들 그런 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기도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네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 마찬가지 대구가 3 40년 만에 재개발이 이처럼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만큼 재개발을 한 사례는 단한 번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점에서 팔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뭐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뭐 중간쯤이나 저점에서 아 나는 이것뿐이 못했어요 뭐 이런저라도 예전에 초창기에 받아 봤는데 너무 저점에서 팔았다 왜 저점에 팔았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의 지식이 없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인지 고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팔았고 마지막에 그때 뭐 돈이 남편이 돈이 필요하든 부인이 돈이 필요하든 뭐 사업성, 사업에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도 못 알아봤다면 지금은 무조건 알아보고 여기서 사실 뭐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이런 상황들은 대구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1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기라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주기라 하는 건 없고 어, 그때 지금 2008년 9년도에 악성 미분양으로 해서 아파트가 다 짓고 실제 프로, 프로모션 적용을 해서 30% 할인을 했을 때는 사실 거의 악성이었습니다. 거의 악성이었고 이만큼. 공급도 되지 않았고요. 수성구 위주로 공급이 좀 되었는데, 지금은 달서구, 서구, 북구, 중구, 남구, 할것 없이 동구까지 엄청나게 미분양들이 쏟아져 지기 때문에, 저도 뭐, 온라인 상에서 그냥 뭐, 얘기만 듣는 이런 부분도 지금은 그렇게부분이 진행을 못 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은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오리지널 실수요자 위주로 가든 투자를 하던 부동산이든 정말 살 사람만 확실하게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때 뭐 그쪽의 시행사와 아니면 미분양에 대한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또 맞기도 맞고요. 뭐 아직까지도 뭐 계속 전화가 와서 언제쯤 될까요? 뭐내 전에 기다리면 될거냐 내후년에.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게 악성 미분양이다. 그때 2년, 3년을 기다려라. 근데 그런 거는 뉴스에서 얘기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한다면 은 시행사, 시공사들은 짱구가 아니죠. 그때 가서 진짜 막 대규모로 너도 나도 아이고 할인해서 판다. 바보나 아닌 짓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 전에 일찍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온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온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 일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추이를 보고 저도 계속해서 뭐 시행사 시공사 뭐 관계자들 아니면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부부들은 실제 뭐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신뢰성 있는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일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똑바로 얘기를 해 주겠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어, 이업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시행사 아는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몰라요. 뭐, 지금 뭐, 유수에 그런 거다 나오는데, 그때까지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어, 그때 되면 물량은 더 쏟아지고, 그러면 기존에 뭐, 할인율을 조금 뭐, 낮추더라도, 서서히 시작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뭐, 유튜브에다가, 콜을 만들어서 물어봤지만은, 금매로 떨어지는 아파트보다는 정말로 신축으로 할인을 해주는 아파트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걸로 그때 파악이 되는데요. 그거는 분명한 답안이 맞습니다. 기존주택은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가격이 상승했는 입장에서 떨어져도 옛날 가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행사, 시공사 저측에서 신축으로 공사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올랐는 것도 아니지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보상 금액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 할인 분양 외에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구축 아파트에도 마찬가지 구축을 팔고 신축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도 신축.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입을 하려는 분들도 뭐 사실 이제 보면 신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축 가격에서 가격이 향후에도 상승할지 모르지만 은 지금 벌써 가격이 고가로 상승했는 아파트들은 뭐 오래 됐기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래 안 됐는 아파트도 위치가 좋다고 해서 막상 급매로 나와도 구입하려는 분들은 많이 없는 편이다 하는 것을 제가 통계적인 걸로 그냥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는 뭐 화해원방에서 제가 따로 해놨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무나 들어와서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아무튼 뭐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뭐 3억 짜리가 7억 8억 됐는게 떨어져 봐야 뭐 가격이 얼마 나 떨어지겠냐 뭐 2억이 떨어졌던 3억이 떨어졌다 그래 봐야 예전보다는 올랐는데 차라리 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를 낮춰서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뭐 오르면 오르지 더 떨어질 일이 있겠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고기도 먹는 놈이 잘 먹는다고 뭘 투자를 해본 분들 그리고 이런 관계자 분들의 어떤 얘기들도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이 얘기를 듣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이 유튜브는 아무나 다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보고 마찬가지 관계자들도 보고 실수요자 분들도 보고 그리고 저렴하게 나왔을 때 대량 구매해서 사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화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부분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도 하물며 아파트 투자를 해보겠다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의 가이드라인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주변에 부동산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거기서 소문이 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그렇게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정말 구입을 할 분들만 어느정도 진행을 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난다면 은 동호수를 또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뭐 고청과 저청 물론 어느정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내가 선택할 폭이 많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미분양 에서는 선택할 폭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물론 가장 저렴한 것은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저렴할 수 있느냐가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수성구와 동구를 예를 든다면 당연히 동구가 가격은 월등하게 저렴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통화를 해보고 했는 분들 중에서는 뭐 동구든 서구든 일단 뭐 분양가가 4억이든 5억이든 6억이든 치억 가게 4억 5억에서 금액이 떨어져도 실수요로 그냥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가격이 좀 높아도 수승구 위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굳이 제가 얘기 안해도 알겠죠. 머리에서 벌써 학습효과를 한번 느꼈습니다. 네, 기존에 수성구, 낭구 중구 할것 없이 가장 가격이 높게 올라갔던 곳은 수성구다.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로 해서 수성구의 선호도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높지 않느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생각이로 많아요. 중국에도 생각이로 많고 알수구는 대구 자체에서 인구 자체가 좀 많고 땅도 넓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 쪽에서도 좀 많은 편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설문조사가 900명 그래도 한 1500명이 넘네요 1500명 인데 뭐그 재미삼아 클릭했을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량으로 따진다면 은 달서구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은 달서구 쪽에 더 할인율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뭐 거래 그래 생각도 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일단은 물량이 어느 곳에 많으냐에 따라 할인율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도가 높은 것은 미분양이 나온다면 할인율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사실 중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뭐 그렇게 많은 물량도 아니거니와 많이 찾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에 왜중구를 빠져먹었어? 이게 여기 보면은 다섯 개뿐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글을 하나 쓰고 다섯 개뿐이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두 개씩도 해봤는데 두 개씩은 통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지금 실수자 위주로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뭐 어떤 분들은 금매물을 찾았는데 찾다가 지금 2억까지 실질적으로 금매물로 거래가 되니까 이게 뭐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금매물 보다는 차라리 신축 아파트로 구입 의사를 바꿨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억이 뭐 6억이 됐든 3억이 5억이 됐든 그래도 예전 아파트 고뭐 만촌동을 제외한 한 나머지 거의 뭐 학군을 그래 따져 가면서 굳이 10매득 주고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주고 살려는 분들은 수요청에서도 사실상 많이 떨어집니다. 노야 공급에 있어서 공급량이 많고 수요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수요청이 아무래도 나중에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선호도가 완만한 곳이 좋지 뭐 우리가 서울에 뭐 강남이다 강남이다 10매득 그거는 서울의 얘기죠. 그러면 서울에 가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서울과 대구는 분명히 틀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내부버에 미분양 자료라고 아예 나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내부버에 미분양이라고 치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되면 공식화되지 않고 미분양, 프로젝트, 프로모션, 할인, 공동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이 뭐 몇채 남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막상 전화를 해서 보면 은뭐 지금 남아있는 게 3개, 4개 그런 정도의 미분양만 이렇게 올리지 사보가 아닌 이상 뭐 100채, 50채 뭐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 올리면 브랜드가 같이 다 떨어지죠. 막상 전화를 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은 사실 다른 분들한테도 서로 공유를 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전에 있어서는 뭐 사실 고급 정보는 아니지만 고급 정보는 또 얘기도 안 해요. 오픈해서 절대 얘기를 대부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올려드리도 전혀 관계가 없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요. 실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미분양으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포항 사례를 제가 한번 올려드렸지만은, 포항은 소송을 하고, 미분양 <웃음> 시청에 오픈도 아예 하지 않고, 진행하는 시행사, 시공사,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가 버지기줍니다. 버지기수. 예, 네. 그런 정보도 뭐, 일반 뉴스에서 그냥 보는 거 말고, 시행사, 시공사, 아파트 관계자들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결국은 포항도 보세요 그쪽으로 예전에 포항이 미친 듯이 아파트 가게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그뭐 때문에 올라갔겠습니까 결국은 투자 했는 분들 투기 세력들이 이만큼 부추겠는 겁니다 그니까 거기서 개미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하고 나서 요게 있는 분들은 싹빠져 나갑니다 빠져나가고 빠져나오고 나면 여기서 다 물려 있고 이게 주식 코인 뭐 이런거 같아요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게 정보전이죠. 정보전이고 주식 코인에 돈을 주고 배우는 분들, 돈을 주고 뭐 어느 정도 뭐 정보를 또 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코인도 그런데요. 사실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 결국은 입에서 입으로 뭐 단계처럼 전해지는데 그거는 예전 다단계 아무래 퍼시픽 80년대, 90년대의 다단계의 성공신화를 걸었고 모레피스피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 사례지 지금은 그런 시대하고는 많이 틀리다. 모든 게 정보전이며 사실 그 모든 정보전을 떠나서 내가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를 알아야 되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뭐제대로 한번 다니지 않고 그리고 뭐 이런 관계자들하고 얘기 한번 하지 않고 연하게 유튜브만 보고 기사만 본다. 하지만 그것뿐이 할수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래도 현실 속에서 내가 더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부동산 백 군데는 다녀봐야 1억 정도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 부동산 100군데 다녀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저는 1000군데도 다니겠어요. 물론 업이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들은 회사에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주말뿐이 시간이 안날 겁니다. 하지만 그 주말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을 다녀보시고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불쑥불쑥 들어가서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조감도도 보시고 그러면서 부동산 지식을 쌓아가는 게 따라가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요 뭐 2년 3년이 아니라 곧 시작이 될수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 형식적으로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내용만 듣고 쉬우면 되고요 정말 이 시기에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노력을 해서 정말 어느정도 어뭐 대화가 될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음 이문양 프로젝트 공동구매 프로 모션 상황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그때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